체리, 체리, 차네. 체리, 체리, 체아 아빠 체리, 는어떠죠 뒷발이 강해서 아, 어떻게 될까요? 잡았던 것처럼 딱잡 체리, 체리, 체리, 체리, 체리, 체리, 애리 모찌 모찌 목욕 시간. 아몰라 음. 어. 아유 미안해. 안좋야지 그래도 한번 머니가 흔치네요 꼭 아, 이였구나 이거 아유 아유 이 제일 많아가지고 씨 바짝 내 팔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이 발도 못 내리고 있어요 얘 지금 응 음, 괜찮아 준희야 괜찮아 목욕 시켜주는 거야 너도 했잖아 한번 어 아니야 괜찮아 양옹 안해도 돼 순이 밖에서 양옹야옹 거린데 아. 어어 아유, 어아아 고생이 나서 어이구 어이거아어 괜찮아 어 똥구멍 어이 쪽은 제가 계속 할게요 이 정도면 됐죠? 응. 너는 목까지 하자 응. 깨끗이 한번 해 발하고 다리하고 뒷발 <웃음> 아! 무러워요 아 무러? 아 예! 아, 아, 아, 아 예! 예. 아, 아, 아, 아, 너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얘는 문다. 어. 어, 큰일 났야어떻해요 아빠 이거 피난다. 어우, 아 씨. 어. 구정물 나온 거 봐. 아우때 구정물 봐라. 됐어, 한번 더. 됐어, 됐어. 몸만 물만, 물만 한번더 하자. 이것봐, 아무것도 아니지? 해보니까. 네. 아이새 그래. 안겨서는 이렇게 추는데 물속이 겁 무서웠구나. 아빠 여기 깨물어가지고, 너 아빠 여기 아, 아야 하잖아. 언니 여기 물어가지고, 언니 여기 아프잖아. 여기 아야 하잖아, 물어가지고. 응? 지야 무서웠어? 질문 가 어, 아유, 다있어 그러니 사나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. 참. 우리 내배일 것 같아요. 이것도 힘들어서 감당이야 그러니까, 이 새끼, 어우, 깜짝 놀랐네, 이 새끼. 아니, 망고하고 체리는 안 그런데, 아무리 겁을 먹어도. 얘는 잠... 무서워서 그래. 걱정이래가지고 음, 막내가 걱정이 겁쟁이. 응. 음, 겁쟁이래갖고지 어떻게 될까봐 그냥 살려고, 아유. 뭐 여기 여기. 어?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해. 응, 음, 음, 미안해. 망고야, 아못모야 아빠 미안해 아이고 아빠 미안해요 아이고 아빠. 그래도 시 목욕을 한번 해야지 이렇게 헤롱헤롱하겠네에 <웃음> 이렇게 눈에 뭐... 짤리 짤리도 깨끗해졌다 <웃음> 야 이렇게 뽀송뽀송하네 아주 응. 준니야 애기 씻어서 와서 봐봐 와 모찌보다 하얗다 모찌 누래 너 살이 누래 모찌야 일로와서 봐봐 봐봐 너 내일 할 거야 모찌 너 내일 할 거야 내일 모찌야 너도 하고 싶어? 내일이야 너는 내일 근데 우리 체리 똑띵기랑한번 혼냈더니 그 다음부터 똑같은 잘못 번복 안 해, 그렇지네 어디 몰렸어? 예, 보여줄게 있잖아 많이 몰렸어? 체리는 어제 안 그랬지? 아 체리는 씨안 그랬어 하나도 추우니까 이러고 있자 빡거든 진동이야 빡빡 떼에말라뭐다 나오지? 어, 순이 벌써 쳐다본다 야 네. 봐, 주댕이를 안발리네 아까 응. 그러니까 이 주댕이로 우 깨물었어요 응. 지금 꽉 물고 있잖아 이거 아빠 아팠겠는데 아파서 이빨봐요 조심할까요 너무 아프잖아 응. 그랬잖아, 뭐지 애기때도 화학질하고 화학질하는 건내 화학질에 겁이 많으니까 화학질을 체리도 어제 했으니까 또 줘. 이거 하면 또 목욕하는 건데 체리. 이게 뭔지 알아? 이제 그만 너네 그만 먹어. 순이 일로 와. 막 너나 먹어.